이재명, 김부선 15개월, 무슨 일 있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당사자인 이 후보와 배우 김부선, 10분 아니라 녹음 파일을 공개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공지영 작가, 주진우 기자 등도 얽힌 상태다. 이 후보는 구체적 근거를 대라며 반박했지만 이미 해당 스캔들은 선거보다 더 뜨거운 이슈로 확대됐다. 지난 7일 김영환 후보가 기자 회견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은 2007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이후 2009년 5월까지 총 15개월 간미회를 이어갔다는 게김 후보 주장이다. 반면 이 후보는 김 씨와의 사적인 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07년 12월 11일 이재명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관련 집회에서 김부선 씨를 처음 만났다. 2007년 12월 11일 두 사람은 다음날 인천을 방문해 맥주를 곁들인 낙지볶음을 먹은 뒤 문제의 사진을 찍었다. 이 후보가 김씨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김씨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이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다만 김씨는 이 후보가 유부남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은 상당 기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 2008년 5월 광화문에서 열린 광우병 집회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광화문 근처 낙지집에서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 후 김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으며 이 후보가 차 안에서 김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이 후보가 김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행방을 물었다. 김씨가 봉하에 간다고 하자 이 후보는 거기 왜 가느냐. 옥수동에서 나와 만나자고 요구했고, 또다시 미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2010년 11월 해당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진 건 김씨가 한결레의김어준이 만난 여자 코너에 출연하면서다. 당시 김씨는 2007년 대선 직전 변호사 출신의 피부 깨끗한 한 정치인과 인연을 맺었다며 그 정치인은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고도 밝혔다. 2013년에서 2016년 1월 두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에서 질리한 진실 공방을 벌였다. 김 씨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위자료, 유산, 양육비 등을 받아준다더니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미 양육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포기시켰더니 거기에 불만을 품고 남탓을 한다고 맞섰다. 김씨는 다시 해당 글을 캡처해 페이스북에 올리고, 성남사는 가짜 총각, 거짓으로 사는 것이 좋냐, 이재명씨 자중자연시라 등의 글로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분 대마 좋아하시지 아마. 요즘도 많이 하시나라고 대응했다. 2016년 1월 27일 김씨가 페이스북에 제딸양유비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재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일이 있다며 이재명 시장과는 양육비 문제 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재명 시장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이 시장 역시 페이스북에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하고 김부선 씨의 힘겨운 삶에공감해 유세 현장에서 몇 차례 만났었다. 양육비와 관련해 패소할 소송이라고 판단에 거절했는데 김 씨가 그게 섭섭했던 모양이라며 사과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고 이 공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김씨에게 사과를 종용하고 해당 사건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영환 후보에 따르면 당시 주기자는 김씨에게 페이스북에 지칭한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쓰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실제 김씨는 2016년 10월 4일 주진우 기자, 정치하지 말고 진짜 기자하시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구를 소셜미디어에 남기기도 했다. 2016년 작가 공지영씨가 주기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이재명 김부선 문제를 내가 겨우 막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주기자로부터 직접 들었다. 2017년 3월 김씨는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재명과 15개월 만났다. 이재명이 2007년 12월 말부터 2009년 5월까지 꽤 오랫동안 이아파트에 드나들었다는 등이 후보와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018년 6월 7일 김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스캔들에 대한 전말을 공개했다. 이어 공지영 씨는 주진욱 기자의 발언을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 고백했다. 공 씨는 보고 들은 것을 말했을 뿐이라며 김부선 씨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일보는 김부선스가 이재명 후보와의 연인관계를 증언한 내용이 담긴 육성파일 원본과 전문을 보도했다.